아니 어떻게 된게 맨날 원고만 쓰면 까이냐, 어? <웃음> 저 라디오국 망난이 저거! <웃음> 야 막내, 너 이번에 나랑 할래? 얼굴도 조명 없이 자체 발광인데 인성까지 자체 발광저 <웃음> DJ로 꼬셔오면 내가 너 메인 시켜줄게 지. 수. 옵니다 저 완전 개또라이에요 괜찮아, 내가 더 개또라이니까 라디오 따위 안 합니다 라디오 따위? 나한테 안기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? 지수 어? 진짜 그 개싸가지! 진심으로 이제 완전히 들이댈게요 알겠죠 스타님?